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핸컵 음식입니다 저는 보통 광고를 받으면 블로그나 이런 걸막 많이 찾아보거든요. 아무래도 좀 알아야지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어 기대도 하고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제가 오늘 행컵회계점을 갔다 왔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맛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다. 그렇게 많이 써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근처에 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뭐 자취생들도 많고 직장인들 많다 보니까 그런 리뷰가 많아서 되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행컵회계점은요. 어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매우 우수한 음식점이라서 너무 더욱더 안심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포장하러 행컵회기점에 갔는데 어, 배달해주시는 그, 기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잘 된다는 거지. 맛있으니까. 맛있지 않으면 뭐잘 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요. 행컵회기점의 시그니처 세트와 추천 토핑 그리고 사이드로 깐풍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시그니처 세트를 살펴보면 시그니처 세트에는 장작 삼겹볶음밥, 사이즈 업된 거. 계란 젓갈밥, 얘도 물론 사이즈 업된 거. 코리안 로제 떡볶이. 이렇게 세 개가 시그니처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주문한 거. 추천 토핑. 여기 보니까 제육볶음이랑 참치 메마요. 그리고 계란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추천 토핑도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시키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드로 깐풍 군만두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팬컴 음. 메뉴들은 잘 비벼서 먹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어, 비비는 것 한번 제가 열심히 비벼서 세팅해볼게요. <놀람> <놀람> 우선 시그니처 세트부터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비우면서 느꼈는데 이게 시그니처 세트는 제가 일부러 사이드 업한게 아니라 사이즈 업한게 아니라 세트 안에 사이즈 업이 됐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 냄새가 미쳤어. 이게 포장에 오면서 좀 식었잖아요. 그럴 때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리면 더 맛있는 행컵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계란 젓갈밥 너무 맛있겠더라. 그래서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옆에 있는 거 집에 있는 열무김치예요 되게 고소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 젓갈은 오징어 젓갈이거든요? 음! 음!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음.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미역냉국 음. 이 볶음밥의 간과 숙주의 아삭함과 고기의 향 풍미가 와 베이컨 많이 들었다 음. 세인차 세트에 같이 있는 코리안 로제 행컵 여기는 떡볶이인데 이렇게 파스타면 있잖아 파스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자, 이거 보면서, 어, 저 로제도 좀 매콤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그런 거탁 필요 없어. 너무 맛있어. 추천 토핑에 계란 후라이 추가, 그 다음에 참치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육볶음. 음! 제육볶음의 불맛과 참치마요의 그 부드러움이 되게 좋았어다 어,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좋아, 다짜 계란 젓갈밥, 장작삼겹 볶음밥, 여 추천 토핑원 제육이랑 참치마요랑 계란. 이세 가지 중에 제 추천은 이거.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너무 맛있어. 눈이 확 띄는 맛이야. 깜풍군만두 음. 이거 포장이 오는데 차 안에서 얘 냄새가 와. 음. 진짜 깜풍이온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음. 음. 계란, 제육, 한참요. 음. 음. 달달하면서 매콤한게 너고기 음. 진짜 활성화 되겠 근데... 음, 만들 네, 오늘은 제가 햄컵의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밥이다 보니까, 어, 양이,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못 먹겠어요. 이거는 뒀다가, 제가 이따가 저녁 때 먹고 그럴게요. 음. 우선은, 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파스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냥 밥도 음료도 있고, 어, 비빔밥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는 리뷰를 좀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리뷰가 다 맛있다. 사장님 친절하시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식약처 인증받은 깨끗한 매장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매장도 되게 가서 포장을 받아왔는데, 바로 앞에 오픈 키친이라가지고, 다 조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안심이 됐고, 아무래도 배달기사분들이 되게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그만큼 맛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 먹었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 이게 왜 요즘에 젊은 그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많이 드시는 줄알것 같아요. 음. 진짜.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요즘에 이게 사이즈 업도, 그러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면곱빼기 개념으로 사이즈 업도 할수 있는데, 그냥 그 사이즈 업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사이즈 업 하면 정말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식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조그만 거 시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시켜서 친구끼리 나눠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